나폰뭐 <웃음> 아, 떨어지겠지? 손을 그리시고 싶은데, 빨리 잡으시 <웃음> 이럴 줄 알았지? <웃음> <웃음> 괜찮아, 좀 깨졌는데? <웃음> 괜찮아. 아이씨. 아이씨. 개 까불어가지고. <웃음> 핸드폰 흔들려. <웃음> 와, 핸드폰 무서워. 그치 그치 핸드폰만 흔들리지. 아! <웃음> 뭐 떨어지겠지? 알아, 알아, 알아. 핸드폰 흔들리지 아나폰뭐 떨어지겠지 자아자아 이러고 핸드폰 핸드폰? 할수 없지? <웃음> 할수 없지 지금 뭐가 뭐가 근간건지 모르겠어 지금 여기에 찍혔고 어비금 생긴 거지 그치 그치 <웃음> 으아악! <웃음> 안녕! <웃음> <웃음> <웃음> 갔다! <웃음>